이제, 이제 드디어 footwork in the air 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관절이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이 관계에서 중심 연결이 되지 않으면 힙 flexor만 계속 피곤해지고 여기서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건 턴 아웃, 오른쪽만 턴 아웃해서 뻗으세요. 턴 아웃해서 뻗으세요. 네. 자, 이쪽은 조금 전에 했던 걸 하겠어요. 아주 조금만 작두를 폈다가 올리고 하는 거예요. 작두를 폈다가 올리고. 중심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타이트해지죠 네. 자또 해볼게요 중심 연결이 되지 않으면 타이트해지는데 조금씩만 제가 할게요 조금씩만 제가 할게요 조금씩만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예, 네. 제가 움직일게요 놔두세요 오른쪽 다리만 턴아웃해서 멀리 펴고 계세요 네. 중심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 다리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쪽 다리만 움직일 수 있죠. 익숙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t 아웃 해서 펴고 c i 할수 있죠. 다시 힐 플렉스, 니 e x 하다가 t 아웃힐 out, h 링 c i r c 할수 있습니다. 자 저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해플렉스 니폴드를 몇번 해요? 호흡이 동작을 리드한다. 호흡이 동작을 리드한다. 올라왔으면 턴 아웃 n 스 u 링 서클 다리보다 더 중요한 거 보죠? 선생님들이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상체와의 연결 오른쪽 다리로 볼까요? 힐플렉스 니 폴드 먼저 힐플렉스 니 폴드 하다가 힐스 투더 시링 서클 두 다리 다 올라가면 T자 그리고 위셔백 Both leg circle Strong Footwork in the air 이제 t r e e 보시겠습니다 t r e e 아는 대로 하시오 띵.